천기 능지한테 응. 이 시집장가 가면서 한 번씩 두고 그래 이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 음. 그래려 세상에 어떻게 2천만 원씩을 해주냐 아니 Zhongate? 최소한 세상에 5천만 원씩은 해줘야지 남들은 아파트도 사준다는데 세상에 아니 이 사람은 장면을 고 있네. 아니 전세짐을못 해줘도 그렇지, 선생님. 어떻게 2천만 원뭐이 2천만 원갖다뭐 해요? 누구 커야 붙쳐 아니 이 집을 팔아서 5천만 원 해주면 모르고 이 집을 안 팔면은 절대 아니 그럼 팔면 되지. 난 괜찮은데. 아이고, 자. 세상에. 아무리 그래 그렇지, 세상에. 사람 치면이라는 것도 있지, 세상에. 아니 내가... 2천만 원 내, 해줘가지고 내가 우리, 내, 우리처럼 내, 살아? 내가 내려면 우리 머리, 회사를 갖추면은 그만 둬 그놈 회사도. 자 먹고 살릴 내가 4 년은 매겨 살린다니얘기했잖아 내가 자기 그만 두면은 연금 나올 때까지 4 년은 매겨 살린다고 때려쳐. 나 연금 아, 나올 때려쳐. 때까지는 돈을 벌어야 되는데. 내가 매겨 살린다니까 내 월급으로 내가 얼마를 카든지간에 한 사람 책임 진다고 한 사람 매겨 살린다고 대신에 내가 그렇게 헌신하는 대신에 애들 결혼할 때5천만 원씩은 무조건 대고 해줘야 돼. 집을 팔아줘라 그 정도는 해줘야지 저, 사람이 나한 부담되는데 뭐가 보담되는데 부담 어, 부담 부모가 주는 건 받으라 그랬어 아빠가 이 집을 팔아서는 것들 5천만씩 해주고 우리가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뭐가 아닌데 내가 먹고 살려고이 아니고 아이고 앙글 마는다고 내가 높게 살리면 되잖아 내가 아, 내가 괜찮다 내가 매겨 살린다고 자기는 세상에 애들 뒷걸음은 해줘야지 세상에 요 부모가 돼가지고 아니 아, 어꽉 어. 2천만원 해줘가지고 못 땄어 그거를 아니 아니 아빠가 직장생활 40년 해가지고 거기 저기 대학교 보내줘 이렇게 키워줬으면 돼 그래 말 잘했다 직장생활 평생 40년 해가지고 2천만원씩 밖에못 줘? 어형생님 내가 나는 이게 노후자금이 한게 있어서 못 알아 자기는 내가 책임지면 되니까 애들은 결혼할 때 5천만 원씩은 해줘야지. 네? 세상에. 그게 부모지 세상에. 아이고, 내일 모레간안하다니까입맛이 떨어진다면서. 아이고, 참말로. 입맛은 떨어지더라도 또 어떻게 살아날 구멍이 있겠지. 이참에 이 회사도 둘다 그냥 똑같이 때려쳐버려. 비전도 없는 회사인데. 그리고 나는 다른 거는 몰라도 애들은 진짜. 대학은 물론 가르쳐줘. 요즘 대학 안 가르치는 부모가 어딨어, 그리고. 다 가르치지. 나돈 없어. 집 팔아서라도 해줘야지, 자기야. 집 팔아서라도. 시원하다, 그래, 시골 가서 살아. <웃음> 자기한테는 안 말린다고. 괜찮은데? 무슨 짓을 해도 안 말리고, 집에서 먹고 놀아도 안 말려. 아, 근데 나는 사실 그 받고 싶지 않아. 준나한테 가서. <웃음> 아, 아니, 아니. 동 동기야. 아, 나는, 나는 그 돈을 받으면은. 아난 너무 불편할 것 같아 아니 승기민지 뭐 하지 마 이거 해주 고맙다고 우리 할는데 받을 때뿐이지 금방 이어먹가 받은 거는 준 사람은 어, 평생 그, 생각을 해도 아몸한테뭘 어, 너는 자꾸 받으려고 그래 언제 나는, 애가 받으려고 그야 되는데 아니 얘네들이 언제 받으려고 그랬어 내 마음이 그렇다고 아니, 나처럼 왜, 고생하고 사생시키고 싶지 그래, 않다고 그리고 승기민지 이제 다컸는 게지 아까리 막었지 아니 누가 아까리 어. 못한데. 결혼할 때 자금을 그렇게 해주고 싶다, 그거지. 아파트는 못 해줘도, 어? 그거는, 그 유튜버를 봐봐. 그, 보면은, 절대 자기들한테지분모가 저, 지, 저, 저, 자기 그 묵고살 형편도안 되면서 자기들한테다 해줘가지고 쫄딱 망해서 거짓골 된 거야. 아니, 누가 쫄딱 망하도록 다 해주래? 5천만원씩만 해주라는 거지? 어차피 우리는 시골에 갈 거잖아. 아니 <웃음> 시골에 가서 살 건데 안 그래? 함량 합량 안래 함량은 안 가? 함량 가면 내가 시골에 내가 자기 가. 저기 광천 가자 그러면 갈래? 어그진만 근데 광천은 뭐 토가 고안도는데 함량 합량 가면은 함량은 뭐 토가 있어? 어 함량은 도 있고 집도 있고 남도 있고 왜 집이야? 왜 그래? 나 <웃음> 괜찮다는데 왜 저리 가하는 <웃음> 거야? 아니 함량 가면은 집 질터도 있어 논도 있어 밭도 있어, 산도 있어. 이 사람 오가면 탁 가면은 형님은 자기 땅이야. 내 땅이야. <웃음> <웃음> 아이고. 근데 다 놀고 먹잖아. 놀고 먹어도 그게 자기 거냐고. 아니 내땅 아니지만 다 놀고 응. 있잖아 땅이. 아왜 남의 거 갖다가 저기 눈 똥을 들려난차게 이사를 가더라도 양평이나 이런 데로 가지 한명안 가. 왜? 아. <웃음> 어, 어제 티브에도 고창개국 나왔던데 미쳤어 내가 고창개국 가게 고창개국유명하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가 응. 이렇게 고창암양개국이 어? 그 얼마나 좋은지를 모르는말 좋은지는 아는데 안 간다고 웃고 이사묵고 살면 돼요렇 살고 싶은데 도시에 살다 보니까 이게 시골가기도 너무 참여 뭐 만만치 않아 마음 먹기 다 달려 있는 거지. 자기는 내가 평생을 이렇게 지켜봐도 참 마음을 안 먹더라. 그냥 그냥 이한 직장을 그냥 꾸준히 다는 게 그냥 세상이라고 응? 생각을 하는 거야. 그 이상 안 아, 봐? 이제 이제 이제 관두고 라고 음. 그만둬. 이제 이제 관두고. 나는 진짜 그만두고 집에서 4 년까지는 내가 봐줄 수 있어. 근데. 진짜야? 나, 나는 동감 아니야? 나는 승기, 민지, 우리 딸 아들이 자리 잡힐 때까지 이 집에 살고 그 다음에 생각하려고 해보려고 그런 마음인데 그건 나도 그래. 어, 아니 아들, 딸님이가 그건 나도 그래. 그런데 우리가 나. 지금 둘다 직장생활을 할때 이야기지. 만약에 둘다 직장은 그만뒀으면 생각을 좀 바꿔봐야지. 그래? 음. 물만 음? 파가지고는 나중에 뭐 먹고 사냐고 응?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요즘에 시골 가는 것도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가야지 응? 다 늙어서 남의 동네 가가, 가면은 가그 동네 사람들이 좋아하나? 아니 저노인네들은 송장 치르러 왔나? 이러지 음. 아... 저 큰일. 절대 자식한테 내 목을 형편도 안 되면 자식한테 그렇게 해주니까 문제가 되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자식한테 그렇게 해주면 내가 땅꺼지가 된다며. 그래. 그런데 조금 전에는 뭐라 그랬어 자식들이 여기에서 분분가하기 전까지는 이사를 못 간다면서 그거는 그러면 자식 핑계를 대지 말라고. 아니 아니야. 어? 아니, 아니. 뭐 아니 5천만 원씩도 못 해주면서 무슨 뭐 자식들 걱정해 이 집에서 살아야 돼. 집만 팔면 다 해결되는데 집이 집이 있는데 집이 있는데 자식이 우리 아들, 아네이가이 지금 우리 집에서 같이 살고 있는데 우리가 유사를 가버리면 자식은 어떻게 하냐고 말이지 뭘 어떻게 해? 좀 전에는 뭐 우리 먹고 살아야 되는데 뭐 자식들을 5천만 원씩을 어떻게 해주냐? 어? 나는 2천만 원 밖에 못해준다 이러더니 우리가 이사를 가면은 자식들이 자식들은 또 어떡하냐 너 앞뒤가 안맞잖아 자식 핑계 대지 말라고 나는 왜 자식 핑, 자식한테 핑자식 꼴렴 2천만원 밖에 못해준다면서 그러면은 어? 2천만원씩 해주고 우리는 이사가면 되지 간단하게 생각을 한다면은 아니 그렇잖아 나중에 줄거를 미리 준다 생각하고 2천만원씩 주고 우리는 저기 변두리로 이사를 가면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 자식들 때문에 이사를 못 가. 분가하기 전에는 이 집을 못 떠나. 자기는 못 떠난다며. 앞뒤 아? 상황이 안 봤잖아. 그그러 아니 자기가 그랬잖아. 내가 말한 게 아니고 자기가 그랬잖아. 아니, 그러니까 애들이 지금 우리 집에 살고 있는데 아무것도 이게 안돼 있는데 내가 집팔로 이사를 갈수 없다는 이야기. 왜 없어 그게. 어? 이상한 분도 할건데? 뭘 어떻게 요즘에 뭐 교통이 얼마나 좋은데 도로가 얼마나 잘돼 있어 우리나라 도로 세계 1 위야 우리나라 아이고. 도로가 어? 얼마나 잘돼 있는데 네내 그래, 생각 는 거지 그니까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 앞뒤가 안 맞는다 이거야 내가 말하고 싶은 거는 자기가 말을 하는 게 내가 답답한 게 아니고 앞뒤가 안 맞는다 그거야 어? 에이 이제 앞뒤가 맞기는 확실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